여덟 번째 미션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두 개의 주황색 레바와 노란색의 축 포인터 바닥에는 회색, 흰색, 주황색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은 이 주황색 레바 두개 중에 하나만 눌러서 미션을 하거나 혹은 두개다 이용을 해서 노란색 레바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노란색 포인터가 회색에 있을 경우에는 18점, 흰색에 있을 때는 20점, 주황색에 있을 때는 22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는 회색과 흰색 경계선 선에 위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회색 점수인 18점을 얻게 되는 것이고 흰색과 주황색 경계선 위에 있을 경우에는 주황색 점수인 22점을 얻게 됩니다